자, 중학교에서 진성욱이 달립니다. 진성욱. 자, 낮게 깔아줬고, 아, 그정면 왼발 슛! 어. 어. 자, 어. 자, 보시죠. 강상가 컨트롤 이후에 슈팅 불전. 아. 아, 네. 이게 골키퍼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군요. 행운이 어. 따랐네요. 네. 네. 자, 곰선민 선수. 네. 자, 왼발에 걸릴듯 어. 왼발. 그러나 수비가 촘촘합니다. 다시 쏴칩니다. 어. 들어갑니다 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 은선민 선수 오른쪽에서 돌파가 왼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네. 자 슈트 탈퇴하면서 골이 결절되면서 강상우 선수 진짜 없이 돌아서면서 떠낸 슈트 있네. 워낙 골이 구석으로갔기 때문에 자 노동권 골기파도 최선 다해서 방어하려 했습니다만은 결국 막지를 못하고. 자 후방 지역에서 뷰티스의 장원 이슈트 지, 직접 찰스만나는그 예.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김보석 선수의 먼거리 쇼핑을 조여놓고 깊어가 차내고 세번째를강상호 선수가 집어넣으면서 리그 6번째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그 오히이 철거에게 오히려 패스가 됐고요 자 강상홍 자 줄듯하다가 본인이 뛰어졌고 해당! 사실 의도는 좀 크로스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것이 무선 민쪽을 바라봤고 무선 민이달닙니다 그리고 무쪽 민족 3시간 걸 봅니다 강상호 앱추 1000 1000 1000 1 0 1 1포인트 강상호 와야 강상호 대단합니다 이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측면 수비수들이전 세계적으로 많이 비해졌습니다 오세요! 아, 오세요! 상상으로는 반! 드라마 드라마 상주 상부의 추가 골이 터집니다 스코어는! 스코어는 리대웅입니다 네 이건 이현재 대구 입장에서는 세계를 막는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분위이 상관없네요 네 미치는 네.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본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스코 패스! 예승동! 이하 <목소리도> 대성! <목소리도> 김기동 감독이 강상훈을 왼쪽 빈포지로 올린 그 이유를 이 골에서 느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박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오스말에 머리 맞고 떨어지고 다시 한 번. 자,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네,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노려야되는 포항인데 자 세트피스에서의 프리킥이 한차 뒤쪽으로 흘렀고 전민강이 떨궈진거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중원쪽에더 다시 슛! 야! 강상우입니다 강상우의 발리 슈팅 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물찢어지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코스 이후에 세컨볼 나온 거 달려들면서 바운드를 이거 맞춰내기 힘든 바운드였는데요 체를 준비해야 되고 일단 프리킥 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상우가 막 산쪽까지 오 워키퍼 펀치! 실한 펀치는 아니었고 일단 옆쪽으로 다시 러나갑니다 방향을 틀었어요 중앙으로 갑니다 왼쪽에 네. 강상우 연결됐고 접어놓고 다시 아, 한번더덥습니다 예. 오우. 두번세번 네. 접고요 이번에 오른발로 안디팠습 지금도 아차 하면은 큰일 날뻔 했어요. 자, 강상호가 지금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로스! 했었고,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의 선택을 했을때 안쪽에 수비수가 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수비는 대구 입장에서는 아쉽죠 네. 이번에 왼쪽을 타면서 올라갑니다 포항의 국영 딜립했어요 강상우 한번 접고 왼발 나섰 나셨... 크로스 들어갑니다 강상웅이 터질뿌린 터질뿌린 터질뿌 포인트 강상웅 감이 좋아요 네. 네. 셀러브리션 보여주고 있는 일차 공과 파도 세비치인데 파도 세비치도 워낙 좋은 크로스가 빠르게 왔기 때문에 거기 서 있는 상태에서 강성 우른발 셔! 네. 강성우의 플리킥이 골대를 찰입니다. 자 아, 지금 아, 강상우의 플리킥이 정말 날트렸거든요. 본인도 아주 아쉬워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울산 울산에게 좋은 그림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우 바로 올립니다. 어, 머리에 닿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깃발도 올라가 있었네. 네, 타시 선수가 좀 앞서 있었죠. 네. 강상호, 브레이킹, 해당! 조 f c 의그 누구보다 강한 사랑이 임상엽이 이번에는 머리로 골을 집어넣습니다 네. 역습이 가운데비오 선수를 있습니다 가운데비오징 선수로 연결 가운데만 연결이 자, 델치지 델치지 된다면 득점과 크로스 임상엽 집어넣니다 아 강상우 선수가 완벽하게 크로스를 해줬는데 다리를 뻗으면서 터치를 만들어 왔던 임상엽의 발을 떠난 공은 골문을 아, 외면했습니다. 어디에 맞았으면 저렇게 뚫수 있을까요? 야 완벽한 작품